음, 네, 반갑습니다. 유플입니다. 네, 제가 이제 한달 동안 일본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그냥 일본 여행이 아니라, 우선 자전거 여행을 후쿠오카부터 도쿄까지 가려고 하고요. 어, 키로수는 한 2,0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구글 지도에 쳐봤을 때. 한 30일 정도? 네. 배로 후쿠오카까지 가서 도쿄에 도착을 하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인천으로 가는 그런 일정입니다. 네. 자전거 여행을 가는 제 짐을 한번 같이 싸볼게요 자전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전거를 제가 잘 몰라서 그냥 동생이랑 같이 가가지고산 자전거고요 자전거에 대해 잘 몰라요 보시면은 등급은 클라리스 등급이고요 가격은 한 47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48만원? 요거는 자전거샵에서 2만원에 주고 샀어요 인터넷에서 하면 더 싼데 그냥 다는 게 귀찮아가지고 달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 자전거에 닿는 가방인데,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한 4만 5천 원인가 들고 샀던 것 같아요. 이제,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선, 요거, 요 제품을 살 때, 방수포가 안에 들어있어서 따로 살 필요는 없었어요. 따로 살 필요는 없었어요. 요거는 휴대용 베개예요 베개. 네, 베개고, 요렇게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이렇게 다이소에서 샀고요. 요거를 펌프를 열어주면은 어, 바람이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어 느 순간이 지나면은 어, 바람이 안 들어가죠.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만 딱 차고선 그 뒤로는 이제 바람이 안 차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베고 자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휴대용 펌프에요 이제 요요 요 부분을 자전거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달아서 음 이렇게 대고 다니는 음, 안떨어져요 빼낼땐 요렇게 간단하게 빼고요 인터넷에서 만원좀 안되게 샀나 아마 그럴거예요 자기에 맞는 구멍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사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안장 커버인데 어 지금 지금 안장이 너무 타다가 이쪽 엉덩이 안쪽에 있는 뼈가 너무 아파가지고 예 하나 샀는데 네 그냥 무용지물 같아요. 왜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그냥.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데 그래도 그냥 샀으니까 들고 가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푹신푹신해서 샀는데 그다지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자전거 핸들 앞에다가 다는 어 가방인데 핸드폰도 같이 들어가고 이 밑바닥에 보시면은 요렇게 충전할 수 있는 구멍도 따로 있고요 그럼 같이 수납공간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괜찮은것 같아서 샀습니다 어, 수납공간이 두 개나 있죠 여기 안에도 있고요 요렇게 응. 요건 얼마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만원인가 이만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인터넷에서 샀어요 그 다음 요 라이트 다이소에서 샀구요 AAA 건전지가 3개나 들어가는 아주 쓸모없는 후레쉬인데 이미 후레쉬가 있긴해요 자전거 살때 자전거 거기 무료로 달아주긴 했는데 만약에를 대비해서 하나 더 사왔습니다 네 5,000원이구요 건전지는 따로 별도로 사야되는 것같더라고요오 생각보다 밝아요 생각보다 밝고요 한번 누르면은 어, 빛이 조금 약해져요 한번 더 누르면 이렇게 깜빡깜빡 그리고 꺼지고 요렇게 강한 빛 약한 빛 깜빡깜빡 네그 다음은 백미러에요 똑같이 다이소에서 이렇게 2,000원 주고 샀고요 뭔가 볼수 있을지도 잘 모를만한 허접한 퀄리티네요 거울도. 사실상 잘 안보이고 이게 뭐 막같은게 있나? 막도 없네 어, 살짝 그래도 보이긴 해요 이제 이 백미러를 산 이유는 이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자전거길이 그렇게 잘되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자전거의 개수가 7배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그렇게 잘 되어있지 않아서 뒤에 트럭이라던가 이런게 많이 다니기 때문에 백미러를 하나 사는데 퀄리티가 아주 쓰레기네요 네, 그다음 이거는 여분의 튜브입니다. 타이어 튜브 이렇게 타이어 튜브가 안에 들어있고요. 펑크났을 때 대비해 가지고 두개 사놨습니다. 타이어 튜브. 그다음에 이거는 어. 이제 펑크 패치라는 건데요. 자전거에 펑크가 났을 때그 부위를 알아가지고 요 번개표 접착지로 여기를 발라가지고 펑크난 부위에 때우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샀구요 이렇게 많이 들어있죠? 아. 음.. 요거는 이제 후레쉬예요 이제 텐트를 치고 안에 들어가서 자전거에는 후레쉬를 떼가지고 하기 좀 귀찮아서 요렇게 한번 누르면은 이쪽에서 빛이 나고요한번더 누르면은 여기서 요렇게 요것도 빛 광량이 좀 세죠?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이어에서 5천원 주고 샀습니다 이쪽 부분에 자석도 있어가지고 다른데 쓰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절이 요렇게 휘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아요. 여기 찍게도 있고 이렇게 찍게 이렇게 육각 렌치 요렇게 된거 하나 샀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이소에서 산 육각 렌치고요 한번 사가지고 자전거 구멍 여기저기 껴봤는데 딱 들어가고 괜찮은것 같아요 크기도 작고 조그매가지고 음 육각 렌치 요렇게 이이제 카메라 부속품들이에요 이렇게, 삼각대 3세트인데요. 음, 우선, 커다란 삼각대. 지금, 카메라에 쓰고 있는 삼각대가 따로 있긴 한데, 호르스 벤니에서 만든 거. 그거를 원래 가져가려고 했는데, 너무 크고 무겁더라고요 너무 크고 무거워서, 이렇게 작은 걸로, 아트박스에서 9,900원 주고 샀습니다.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삼단을 이렇게 펼치고 접을 수 있는 삼각대. 입, 그리고 관절이 있는 이 삼각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트박스에서 2900원 밖에 안 해요. 이렇게, 이제 관절이, 관절이 이렇게 타라락 꺾입니다. 이렇게 뽕. 이걸로 이제 다양한 샷들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거는 공병입니다, 공병. 공병을 산 이유는, 샴푸통을 통틀어주고 할수 없잖아요? 주로 많이 쓰일 것 같은 게, 샴푸를 많이 쓸것 같아요. 왜냐면, 몸을 씻을 일은, 이제, 숙소에 들어갔을 때밖에 없을 것 같은데, 숙소를 쓸 일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음 주로, 화장실에서, 할수 있는, 뭐, 거기서, 샤워를 할수 없으니까, 머리라도 감을 수 있게, 샴푸를 두개 담고, 하나는 바디워시를 담으면, 딱될것 같아요. 일본은 우리나라랑 틀리죠? 이렇게 110V가 들어갈 수 있는 변환하는 어댑터 핸드폰에 는 용량만으로 안될 것 같아가지고 요걸로 하나 샀습니다. 128GB짜리 USB USB도 되고 요거를 옆으로 넘기면 은 이렇게 Type-C로 변하는 USB 이렇게 척척 척척척 요렇게 배다은 usb를 하나 썼습니다 128기가 짜리 어,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두명두개 세트로 해가지고 두개만 오천 원인가 근데 퀄리티 나쁘지 않아요 어, 무게도 가볍고 어,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요거는 집에 있었던 거 저희 아버지가 주로 썼던 침낭이고요 크기를 보면은 딱 봐도 이게 크죠 어 여기 조금 더 빵빵해요 조금 더그 소매 많이 들어갔다 그러잖아 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제가 펴고 봤는데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서 뭘 가져갈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요거 두개 중에 뭘 가져갈까 가방 이제 허리에 멜수 있는 아니 어깨에 멜수 있는 끈이 있어서 이게 좀더좋 요거 아빠가 너무 험하게 쓰셨는지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아어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우선은 이둘 중에 하나를 가져갈까 생각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야 되는데 전 이게 좋겠거든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충전기와 멀티탭 이렇게 세개 가져가고요 이제 핸드폰 충전하는 게다 요런 usb 타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콘센트 하나 딱 꽂으면은 아니 콘센트 하나 딱 꽂으면은 usb 케이블이 여러 개로 나오는 요거 요거 하나 가져가서 이거다가 하나씩 꽂으면 은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걸로 가져갑니다 힙색을 하나 가져갈거예요 힙색 힙색을 하나 가져갈거고 여기에는 각종 뭐 이어폰이라던가 지갑 뭐 이런 여건 이런 거 중요한 것들을 넣을 힙색이고요 이런 물티슈 물티슈 필수예요 물티슈 필수 공원에 화장실이라던가 씻을만한 공간이 없을 때 이렇게 물티슈로 간단하게 닦아주는 거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해봤죠 이렇게 보조배터리는 만짜리 하나랑 요건 이제 샤오미 2만짜리죠 샤오미에서 나온 2만짜리 배터리 요렇게 총 3만의 보조배터리를 가져갑니다 원터치 텐트여 가지고 이제 갖고 다니기 불편하게 동그래요 요것도 인터넷에서 15,000원인가 주고 산 아주 싸구려 텐트고요 이거를 이제 짐바지에 달고 다니기 조금 불편해서 이제 시장에서 요끈 하나 사가지고 요게다가 이제 박음질을 해놨어요. 군대에 있을 때 오버로크 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게다가 이렇게 박음질로 혹시나 불편한 상황에 이걸 메고 다닐 수 있게 요렇게 해놨고요. 음. 네 마지막입니다. 일본 유심칩. 일본 유심칩이고요. 무제한으로 31일짜리를 샀습니다. 아마 5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공항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부산에서 후쿠카로 배로 이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택배로 받았고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샤오미 외장 스피커입니다. 이런 거는 휴대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거, 크기가 작고, 어, 크기가 작고 간편한거 충전기도 있고 아, 충전하는 부분도 따로 있고 요거 샤오미에서 나온 외장 스피커를 하나 샀습니다 자 이렇게 가방을 다쏴봤습니다 가방을 다 싸고 스티커도 다 붙이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방 어, 뒤에 가방을 이렇게 달았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 텐트를 달 데가 없어요 이 동그란 텐트를 달 데가 없어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안되잖아요 제 안장에서 살짝 걸치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를 이렇게 뒤에다가 살짝 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퀴, 바퀴에 잘안 닿게 이렇게 바퀴에 안 닿게 이렇게 고무줄을 이용해가지고 여기다달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은 완벽하죠 이렇게 자전거가 완성이 됐습니다 일 7시 50분 10월 8일 여행 시작합니다